1월 5일 방송될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드디어 본선 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대망의 본선이 펼쳐질 3회에서는 열띤 경쟁을 펼친 마스터 예심이 종료되고 예선을 통해 가려진 트로트 원석들만이 드디어 본선에 돌입해 1차전 장르별 팀 미션을 치르게 됩니다 기대를 한껏 모은 본선 1차전 팀 미션 첫 주자로는 록 트로트를 선택한 현역부 A1이 화려한 포문을 엽니다. 밴드 출신 멤버가 속해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현역부 A1팀은 강렬한 록사운드의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라이브 밴드 연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또 간주 파트에서 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강탈하기도 한현역부 A1의 팀 미션 결과는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원 올하트로 본선에 진출하며 미스터트로트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대학부는 역대급 무대로 또한번 마스터 군단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섹시, 풋풋함, 애절함까지 다 챙겨간 대학부의 100점짜리 무결점 무대에 김희재는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있을 수 있을까라며 극찬을 쏟아냈고 날카로운 심사로 유명한 이홍기도 극락을 봤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심을 녹인 대학부의 천상계 무대 그리고 그 성적표에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잘해야 될것 같다.